지금은 6시 14분. 불루의 명곡. 연습이 끝났습니다. 물고리 말이 아니에요. 새벽이라 힘들지만 오늘도 힘을 냅니다. 얼굴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. 아, 깜짝아, 깜짝아, 깜짝아. 스릴러. 스릴러. 너의얼이보여여라 s it! s s it! s s it! s it! s it! Say it! Say it! Say it! Say it! Say it! Say it! Say it! s 이 y it! Say it! Say i 우리야 안무도 가사도 틀리엔 없이 파란불과 함께 하길 <목소리> 오늘도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봤는데 또 그러면 곡 무대도 달림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댄서분들이 오늘 새벽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거 나올 때쯤에는 이미 달림들이 무대를 보셨겠네요 어땠나요? 부디 달림들이이 무대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지금 새벽 6시인데 이제 8시간 후 2시부터 또 연습이 있습니다 내일은 또 합주도 하고 연습도 하고 리허설도 해요 파이팅 T-2 아니지 1 안녕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아직 보자 이제 1자가 딱안 되긴 했어요. 이쪽에서 주관이 형들그 주관이 번 년은 장한 평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멋진 무대를 들이 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겁나요 하필 또, 이제 또 날씨가 여름이어서 <웃음> 굉장히 더운 <웃음> 연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달림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해볼게요 그 블랙미러 준비할 때도 어... 그 저희가 멤버들끼리 연습실에서 마이크 찍는 영상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. 근데 그 블랙미러 준비할 때부터 팀이 엄청 연습했던 그 결과물을 제가 보엔 분명히 스틸이지 않을까. 고마워. <웃음> 고마 <그만. 웃음> 저는 눈썹 염색을 해도 진합니다. 제 눈썹이에요. <웃음> 이거 약간 비하인드 느낌인데 그 저가 제 입술 볼 때. 그 화장을 하면 안 되는 그거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이제 그 뭐지 지의응답 시간이었는데 어 혹시 눈썹 그리셨어요? 이러데어 안그렸습니다 아, 너무 <웃음> 생각해 <웃음> <웃음> 너무 참 귀여워 아 이거 오케이 요 일단 지금 맨발에 을해면 틀리기 때문에 사람 머리를 잘. 아, 네! 이렇게 저희의 두루의 어, 명곡 그 연습이 끝나게 되었습니다. 지금 4 시간 후에 나가서 촬영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기대해 주세요. 실수해도 눈감아 주시고 <웃음> 건의가좀 많이 불안해 하더라고. 요 네, yeah. nervous. 자, 마무리해. 저희 내일 배경고 잘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개인기 하나 보여주지 아 제가 건이 개인기 맺었어요 자는 또는 지금까지 워넉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님들 내일 불의 명곡 촬영 잘하고 올테니까 무대 많이 봐주고 응원 많이 해주고 우리가 나가는 줄 모르겠지만 응원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? 죠 갔다 올게 안녕